자 여기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히브리어로 가면 에벌레스팅이 뭐죠? 읽어볼 수 있어요? 아이는 묵음이죠. 요두 위에 점이 있죠. 이건 오발음이 나죠. 라메이 있죠. 그다음에 아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람. 올람. 올람. 올람. 올람. 올람. 히브리어는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있죠 올람. 올람. 하면 에버레스팅이죠. 에버레스팅. 그리고 자 아타하면 자 아타하면 뭐죠? 유저유. 자 아타. 하면 뭐죠? 유죠, 유. 자, 아타. 아타, 아타, 아타, 아타, 엘, 엘하면 엘 하나님입니다. 자 보면 읽어볼까요? 올람 시작 올람, 올람 아타 엘, 엘 하면 유아 에벌레스틴 가드 이런 뜻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올람, 올람 아타 엘예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람 아타 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이걸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영원하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실체와 속성들을 좀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로 공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이 자리에서 공부하시는 걸 끝낸다는 각오를 한번 해보세요 자이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히 암기할 건 암기하고 배울 건 배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물건 영광 돌리고 이 시간에 완전히 여러분 다 공부를 끝낸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간 하나님의 실체와 속성들을 배울 텐데요. 실체는 영어로 에센스라고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에센스, 본체죠. 우리가 본체인데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라고 우리가 배웠죠. 삼일제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실체 그 자체이고 이건 본질적 존재 Essential Being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의 실체는 뭐라고 하죠 영이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실체는 영이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실체는 영이시라. 영이시다 자 하나님께서 비물질적 존재이신거죠 자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는 삼차원이라는 어떤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셀수 없는 그 무한대 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자 근데 그분은 실제한다는 실체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들이 있을까요?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실체의 인격적 성질들 또는 특성들이다 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성질들을 말한다 하나님의 실체 안에 구별된 고유한 성질들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묘사한다 우리가 실체가 있고 그 하나님의 실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성경들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속성들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죠. 우리가 케미크을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가 코브넌트 뭐죠? 공유결합이 적 공유 결합이 있죠? 학생들은 그걸 먼저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게 자존성, 무한성, 불변성, 통일성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이건 암기를 해놓으세요. 누가 물어봐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하면 뭐가 있죠? 시작! 자존성, 무한성, 불변성, 통일성 시작 자존성, 무한성, 불변성, 통일성 예, 이게 영어로 또 어떤 단어의 의미인지 한번 나중에 또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 어, 공유적 속성은 영성 인간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영성, 전지, 전능, 거룩, 은혜, 사랑, 의, 인내, 자비 자 보면 여기에 이제 제가 약간 동의가 안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우리가 알수 있는 공의적 속성을, 우리가 알수 있는 이해 가능한 속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은 자존성을 가지고 있죠.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The self-existence of God.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보면 하나님은 존재의 바탕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죠. 자, 저희가 오늘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저는 그킹 제임스 버전 흠정 역을 쓰고 있는데요. 어느 버전을 사용하시든 관계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표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3장 14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난이라고 하시고, 곧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 지니, 나이 신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영어를 아주 직역한 건데요. 나는 나다. 자, 너는 누구냐? 우리가 친구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네, 이제 좀 아름답게 NIV나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I am, that I am.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시편 48편 14절 한번 펴주세요. 48편 14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자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자 자, 90편 2절을 보겠습니다. 90편 2절 오늘 열이 저희가 읽었죠. 시작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영원부터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그영원 전부터, 우리가 알수 있는 그영원까지자 우리 야외, 야외, 야외는 우리의 엘로힘이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부터영원까지 자,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다 펴보세요. 이것도 훈련의 일종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물이 그분께로부터,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라. 있으리라. 자, 우리는 어디 출신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존재들이죠. 또 누군께 돌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자,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영광이 누구에게 영원히 있어요? 응. 하나님께. 그러니까 영원이란 뜻이 아까 말이 헬라어로 뭐였죠? 올람이죠, 올라. 올라 기억 나나요? 응. 자, 이자존성 하면 우리가 영원하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자존하신 분이에요. 자. 자,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안펴도 되겠죠? 자, 해, 자 태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시니여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츠 아예 워버리세요 다시 한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렛. 예. 한번 그대로 번역해 봐 베레시트. 태초에, 태초에 바라 창조하다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엣 무엇을, 하샤마임 응. 그 하늘들을 멧 그리고 무엇을 하레츠 그 땅을 자 다시 한번 암기해 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베레시, 베레시, 바라, 베레시,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아멘 아주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1 일일이 다 펴보세요. 자, 펴셨습니까? 자, 1장 1절로 3절을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마몰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되었으며 이미 지음바은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자 지금 이분이 자 누구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게 만들어지고 그분은 창조주란 뜻이에요. 자 태초에 계셨네요. 그쵸? 자 태초에 계셨어요. 자 여기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창세기의 태초는 타임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이에요. 여기가 뭐죠? 요한복음의 태초는 아르케아라고 하는데 이 아르게는 창세기 베르시보다 그 이전이에요. 우리가 알수 없는 태초, 그 영원한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지워진, 어, 만들어진 거죠. 지어진 거죠.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펴세요. 로마서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오직 한분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고 그분도 그 안에 있으며 또한분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마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냐. 예,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골로새서를다 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것들과,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것들과 보좌들이나 권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운 말이야마 전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물. 천사. 이온 우주와 천사들 그리고 인간들을 포함해서 다 누구에 의해서 지원받았어요? 네. 하나님, 네. 창조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펴주세요. 믿음, 믿음을 믿음이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인데요. 자. 시브리서 1장 1절을 우리가 1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상되게 여러 번에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여 하느님께서이 마지막 날들의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오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심 그분의 인격의,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만물을 하나님의 붙들고 하나님의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있는 이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도 영원전에 계셨고 그에 의해서 우리는 지임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는, 주께서는 영광과, 영광과 존교와 권세를 받으시게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물리 주의, 주의 뜻대로 있으며,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참고 때문이라고 자, 자, 정리를 하면 영원전에 계셨던 우리 321차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죠? I am? 내라이 그분은 영원 영혼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존성을 이 시간에 말씀하신 거죠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그해분에 이르러서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성인데요. 자, 이 보면, 정의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제안으로부터 자유하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도메인이 한두개 정도 돼요, 우리 인간이. 타임 도메인과 스페이스 도메인이에요. 자, 우리는 사실, XYZ라는 코즈네이트에 살면서, 살면서, 자, 그쵸? 이 우주는, 모든 우주는 지구를 포함해서 xyz라는 코디내에서 코디네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살면서 시간을 시간이 정의된 어떤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자, 우리가 이 삼각함수를 좀 그려놨는데요. 시간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 살고 있고 우리는 자. 표현하자면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데 우린 과거를갈수 있어요? 없죠. 미래를갈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 미래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4차원이라고 하죠.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의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이 4차원을 그 어떤 내에서 살수 있는 존재들이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4차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당황을 하죠.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세요? 음. 무한 차원에 계신 거예요. 무한대 차원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역사를 하다 우리 인간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역사들은 이 3차원이라는 공간 하에 어떤 시간을 고려해서 쓰여졌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주관할 수 없고 과거 일들을 바꿀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우리가 국어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죠?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우리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아멘. 이걸 하시게 되면 우가좀 정결해져요. 우리가 겸손해져요. 화낼 일도 화를 안 내게 되고 겸손해져요. 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라는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거듭난 자들이라고. 거듭난 자들은 달라요. 우리 이 한계성을 아세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주파수도 타임의 역수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정도고 우리는 이런 공간적인 제약과 시간적인 제약을 가진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아시는다는 전제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그쵸? 아멘 자, 자, 시간 도메인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이터널티, 따라해보세 이터널티. 이터널티. 이터널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자, 우리가 읽었는데 자, 시, 저기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2편을 좀 펴보세요. 시편 102편 10편 102편의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명함을 통해 주께서는 영존하시리니 정령 그것들, 그것들 모든옷 같이 날가지리이다. 주께서는 그것들을 옷처럼 바꾸시리니, 바꾸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을 르꾸시리다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의 주의 아래는 끝이 없으리이다. 아멘 음. 자 하나님께서 영원하세요. 하나님께 영원하십니다.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영원하신, 이 유한한, 유한한 토템 숭배나 인간 숭배, 유한한 또 신들을 믿는 것들은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엘로 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신명기 3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를 펴주시고요. 신명기 32장 40절 자 한번 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내가 하늘에 내 손을 들고 말하노니 어, 제가 아닌가요? 32장 맞는데 시세 신명기 32장 40절. 내가, 시작. 내가, 내가 하늘에 내, 내 손을 들고 말하느니, 말하느니 나는, 나는 영원히, 영원히 사노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죠.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공간으로 갑시다. 공간에서 하나님은 편재하는 것. 이건, 그, 그런 게 아니에요. 범신론이나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편재성을 이멘스티라고 합니다. 시작. 이멘스티. 자, 10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10편 139편 7절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만난다 해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냐이다 내가,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가할지라도, 바다의 끝부분들에 가할지라도 거기서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리시이다 만일 내가 나를 심어 어둠이 나를,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도는 밑이 되어 할지라도 정령력 어둠이 주로부터 삼지 못하며 광이 낮과 같이 비나니 어두움과 빛이, 빛이, 빛이 주께 속한아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주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요 없어. 자, 여러분 지금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는 주를 공간적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심판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편지하세요. 그러니까, 자, 그,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의 시공, 우리의, 우리가 거쳐왔던 시공이 다 하나님 앞에, 성수들 앞에 다 까발려질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우리도 시, 시간과 공간과 관계없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막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현명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어떤 것들이 있죠? 그뭐 그거 플러스 아 어, 내가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기 쉬워요. 굉장히 우리가 위선자가 되기 쉽거든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냐 자, 특히 우리 목회자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그렇게 살기 쉬워요. 또 우리가 회사에서 매니저라면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또 우리가 정치라면 정치 리더들이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자, 우리 인간의 속성에 위선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자, 자, 근데 이것을 우리 여러분이 오늘 봤다면 하나님은 타임도메인 스페이스 도메인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타임적인 삶, 우리의 공간적인 삶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음. 그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인간은 변하죠. 네, 하나님은 불변하시죠. 이 불변성을 뭐라고 해요?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The, The immutability, immutability, of immutability, immutability of God. 다시 한번. The, The immutability, immutability of God. God. 여러분이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체, 그 속성들, 절대 사정들도 영원, 편제, 유일, 전능 영화, 전능, 영화, 거룩, 공의, 사랑, 능력, 여식, 지식, 지혜, 지혜 자이 은혜, 선등 그의 도모와 작전, 작정의 작전, 시행, 시행, 그의, 그의 목적, 목적, 우리를 향한 그의 약속, 약속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그의 태도 등 모든 면에서 일체의 변함이, 변함이 없으시다. 아멘 이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시편 102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02편을 펴보세요. 시편 102편의 26절, 27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테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리니 정령 그것들 모두는 옷같이 낡아질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의복처럼 바꾸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수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수 1장 17절을 켜주세요. 야고보수 1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마음으로,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불변하세요. 자 우리 그러면 그 형제 야고보세 형제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결정탑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미래에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자, 근데 저희가 응?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후회나 어, 뭐 변경처럼 표현된 성경 구절들이 좀 있어요. 내가 사호를 택한 걸 후회한다. 이런 것들 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또는, 그, 하나님이 그냥 분노하시는 것들. 또 분노를 가라, 가 가라, 가라앉힌 것으로 표현된 구절들을 좀 볼까요? 우리가 그러면 신명기 13장 17절을 그 예로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7절. 성경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이 1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 받은 물건을, 물건을, 물건을 조금 도내 손에 지니지 말라, 말라. 그래야 주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에게 돌이키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를 긍일히 여기시고 네 내조상에맹시했던 대로 너를 번속해 하시리니 아하나님께서 뭔가 분노를 어, 돌이키는 그런 구절이 보였고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 창세기 6장 6절 홍수 심판을 놓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시작 시. 주께서 시. 땅에 시. 사람을 시. 지으셨음을 시. 후회하셨으니 시. 그 일이 시.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음. 예. 하더라. 하나님 후회한다고 하는 표절,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음. 자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걸 좀 풀어드리려고 이걸 정리를 했는데요. 보면 하나님은 사실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시며 따라서 후회나 변경이 사실은 없으세요. 이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속성이 아니라,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시나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반응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건 뭐죠?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한다는 것 뿐이에요. 이건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자체가 변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닮았어요? 네, 인격적,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을 교제 가운데 반응을 해주시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해인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구절들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게 돼 있어요. 자, 욕심이 뭘 낳죠? 죄를 낳죠? 자, 죄는 또뭘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자, 그러니까, 이, 그, 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라는 건 죄의 역사예요. 죄로 전철된 역사예요. 자, 누구의 계획이었으면 바뀔 수 없는 역사였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신 게 예수님이신 거죠. 자 자,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그런 역사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 죄로 폐역한 역사일 뿐이에요. 그 기세를 자랑하는 알렉산더 누구한테 죽었어요? 모스키토 모기한테 죽었어요. 그걸 명심하세요. 예? 또그 위... 그, 저기 뭐죠? 알렉산더는 쩔이 가라할 정도로 위세를떨지는님으로 누구한테 죽었어요? 목이, 자,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런, 그런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니까요? 그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 정말 뭐 자랑할 게 없다니까? 이렇게 끝날 인생. 뭘 자랑해요, 우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해 질수 밖에 없는 게 우리 같아요. 자. 자, 여기 통일성은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The, the, you, the Unity of God. God. God. 데 정의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수 없는 하이야하나님은 신격에 상이도 불구하고 이 인격들은 한 실체이시다. 자, 인격은 영어로 저희가 p e 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실체를 뭐라고 했지 영어로? 에센스라고 했죠. e s s e n c 라고 했죠. 여기 아래 그림에 제가 삼일체 그림을 인간적인 관점 하에 좀 그렸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겠는데 정말 정말 우리가 그 자, 여기 안에서 우리가 그 이제 하나님의 통일성을 발견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 20장 3절을 좀 볼까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은 출입구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네. 지켜야 되죠?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는 내, 내 앞에 네. 다른 어떤 신들도, 어떤 신들도 있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자, 사실 이것은 하나님은 유일하고 전부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잡신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에게 뭐가 있죠? 여러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자, 너무 부한 자도 돈에 완전히 디펜드되게 살아요. 자, 너무 없어도 자,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난하지 마시고 자, 돈이 너무 없어도 우리가 돈에 의지되게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있다. 그러면 감사하게 사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돈 숭배가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자, 자 기타 많은데 여러분, 어, 정말 여기 우리가 돈신, 만문신하고 이제 결별을 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로마, 어, 신명기 4장 35절을 가볼까요? 신명기 4장 35절. 찬출레민 신이죠? 신명기 4장 35절. 자, 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그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 위에는 다른,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너로 알게 되었니다 자,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는 절대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지금 성기고 있는 회사 우리 파운더들도 이 이제 고통 고민이 생기면 누구를 찾죠? 뭘 찾죠? 술을 많이 찾더라고요. 근데 저의 경험상 술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지만 그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대가 템포가 빠르죠? 기복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재산과 모두 한순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뭔가 의지할 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분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다시 백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펴세요. 여러분 이다 아는 성구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다. 마귀들도 믿고 떠나니라. 자, 내가 한분 하나님을 믿느야잘하는 것이다. 마귀들도 믿고 떠나니라. 자,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세면 마귀들도 믿고 떠는 것이에요. 아멘. 네. 자. 여기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자, 그렇죠? 자, 신명기 3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32장 신명기 창출 레미 신이죠. 32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합 평지에서 아마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라. 굉장히 우상승배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승배를 멀리 해야 됩니다. 자,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에도 저라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에, 교회에 십자가 형상이 있고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그 가면 십자가 형상을 두고 이런 것들은 저 의도는 알겠지만 사람들이 그걸 그걸 믿어버리고 섬겨버리거든요. 그 우상, 이콘 같은 거죠. 아이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저는 성경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떠한 형상을 소유하는 것도 금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여한 형상을 만드는 것도 금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명상, 백성,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화지 예, 네, 골든 캐트을 만들었죠. 금송화지를 만들었죠. 이것도 하나님은 금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형체가 없으시고 불가견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든 그,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명시하셔서, 자, 여러분이 저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다 없애세요. 자,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자, 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이나 형상이나 어떤 뭐, 이제 돈이나 동굴의 얘기를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왜? 그건 방해물일 뿐이에요.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죠. 왜안 돼요? 왜? 내가 요즘 불 요즘 그 변동이 심한 세상에 내가 어디 돈을 여기저기에 국제적으로 투자를 해봐요. 그럼 거기에다 잡혀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가 된다 그러면 돈의 상상 부분을 가난한 자리에서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소중히 여기는 게 있다.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명예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 그 우상이에요. 명예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와 목사님이 위대하다. 너무 위대하다. 그러면 위험한 상태니까 빨리 버리시고 아무도 모르는 성교지로 가세요. 어, 그리고 또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와 위대한 정치와 칭송을 받는다. 버려두시고 저기 낮은 데로 가서 섬기세요. 모르,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자, 그리고 저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인간은 뭔가를 구체화된 걸 좋아해요. 논리적으로 로지컬리 다 이렇게 구체화되고 명쾌하게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우상신배에 빠지기가 쉬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출애굽기 우리가 33장을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칠해굽기랑 펴보세요. 왜 여기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석성에 대해서 다룰 때이 모세오경이 많이 나오고 나오냐 나오 하면은 거기에 죄된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칠해굽기 33장 20절, 33장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네네 얼굴을 볼수 있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라 하시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 죄된 인간들은 끝나요, 죽어요." 우리 하나님이 형체가 없어 불가결제가 말씀하시고 23절 시작. "내 손을, 내 손을 걷으면 내 손을 내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10계명의 그 이미... 그 하나님이 형상을 만든 걸 금하셨죠. 자, 신명기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십여 명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5장 8절 신명기 5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는 내게 어떤 색인 우상이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나, 있는, 것이나,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도,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네 하나님께서는 우상승배를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걸 금하고 계세요. 왜? 우리 인간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속성,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그이 하나님은 나뉠 수 없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인께서 한 본체이시고 이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경험을 하시면 당연히 이러한 우상에 접근하려는 인간의 속성들이 제어가 돼요. 아멘 자 자, 하나님의 영성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Spirituality of God 한번 더 시작 The Spirituality of God 자 우리 이, 이, 이, 이것을 한번 하나님의 영성을 한번 보면 영적인 존재이시죠? 자, 근데 요한복음의 4장 24절 한번 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자, 요한복음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죠.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린 해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해 하리라고 하시니라. 사실 너네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예배를 들을 때, 여분의 모든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자,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 눈, 귀, 손, 팔 등이 있어 동작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자, 11기상 8장 29절을 펴겠습니다. 열1기상 8장 29절. 천천히 피셔도 됩니다. 열한기상 열한기상 8장 29를 펴셨어요.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주의 눈은 집을 가즉 주께서 내 이름이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열시여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경청하소서 하죠. 자 주의 눈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있죠. 사실은 이것은 분명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예요. 영적으로 분명히 오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이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중요 구절 중에 하나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런 얼굴, 눈, 귀, 손팔은, 어, 상징적인 표현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그 영적으로도 우리가 오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 말씀들을 보시면 약간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사도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그쵸?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오예 지금 다들 처음 아시는 것처럼 하니까 제가 많이 당황스럽네요. <웃음>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복생자 그가,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요한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죠. 골로스에서 1장 15절을 펴보세요. 여러분이 애골빌빌 하면 자 된데 골로스에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는 피종을첫태생이시 자,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누구?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니엘, 스테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18장 아, 창세기 18장 1절을 펴 보세요. 창세기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시작 주께서 평 그에게,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나타나셨. 그가, 나타나는 그가 나타나는 그날 더울 때 장막 문에 앉았다가 여기 저는 그 여호와예요. 에어 애호반데 지금 자 지금 보면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안본 거예요? 아, 네. 봤다고 나오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누구랑 볼까요? 민수기 12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하는 내가 대면하여 분명히 말하고나해야 말들로 아니하며또 그가 주의 모습을 볼것인데 어찌하여 내중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모세는 여호와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자그런데자그러면 봤어요? 우리가 신약으로 와 보겠습니다마태복음 1 7장3절을 보죠마태복음 마태용 10장 3절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런데 보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서 함께 하나 이야기하더라. 하나. 아멘 자, 그러니까 자 모세, 엘리야가 주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아마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힌트가 아니 엘로힘은 신약에서 어떤 그 구약의 엘로힘은 신약의 어떤 단어로 해석이 됐죠? 테오스로 해석이 됐죠. 그쵸? 신그 다음에 구약의 에호거나 아도나이는 신약이 어떤걸로 퀴리오스로 해석이 됐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마 그 우리가 힌트가 되는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빌리포서 2장 6절로 8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빌리포서 빌리포서를 펴세요. 빌리포서 2장 5절로 8절을 다음 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너희 안에 이 너희 생각을 품으곧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않으 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버리고 그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구매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주명이 되지라.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펴보세요. 아까 읽으신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아마도 구약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예수님 이들에게 이 나타나셨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이에 대한 귀중한 힌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전지하다는 게 있죠. 다음길 읽어볼까요? 시작. The Omnis, Omniscience of God. 자, 여기. 저기 전지라는 걸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The Omniscience, Omniscience of, God. of God. Omniscience of God.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중요 제목들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지식에 있어서 무한 영혼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전제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식은 동시적이며 즉각적 지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죄 마음과 생각과 뜻, 처지와 형편. 자, 하나님은 전제하세요. 자 하나님은 그의 지식에 있어서 무한 영혼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다 아시죠. 요한 1서 3장 20절을 볼까요? 요한 1서 3장 20절을 한번 펴보세요.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고 크시고 모든, 모든 것을 아시기, 아시기 때문니에 예, 하나님이 모든 걸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죄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음. 자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한 지식이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시작 그러나, 그러나 너희의 머리까지도다세워주셨나니 이야 정말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이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세요. 또 하나님의 지식은 동시적이며 즉각적인 지식인데요. 음. 자, 사도행전 2장 2 3절을 볼까요? 다 펴세요. 사도행전 2장 2 3절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겁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의 목박으로 죽으시나.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예,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출애국기 3장 7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국기 3장 7절 출애국기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과 사과과의깔이 그들의 부르심을 들었으나 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죠. 그 동시적이고 또한 즉각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는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다니, 아시다니. 이는 그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후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여 그어떤피조물도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 오직, 오직 마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말 벌거벗은처럼 명백히 드러나지요. 드러나게 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제함을 안다면 전제함을 안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실 이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까발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살한다고 피할 수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죄책감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신 게 아니에요 자살하면 뒤에 맞아도 상실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는 하나님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회개하시고 우리 인간 다 똑같아요 부해 보이거나 가난해 보이거나 권력이 있어 보이거나 없어 보이거나 인간은 다 똑같다니까요.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은 무식한 거고 무식에극치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고 권력 자랑하는 건무식에 극치라니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음.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모습들을 요즘 한국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딜려고 그런 무지, 무식한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담.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살아있다면, 저 무지한 정치가들이 저렇게 날뛸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날뛰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무지의 소지이자, 저 무지의 소지가 그 원인이 어디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한 영성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책임은 어디에 있다? 교회의 지도자인 저와 같은 목회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책임을 돌 회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봤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을 회피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 우리가 힐링한다. 뭐, 어떤 우리가 수양을 해서 뭔가 회피할 수 있다. No. 죄악된, 우리의 죄악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지 않으면 우리가 방법이 없다니까요. 대책이 없는 인간이 인간인 거예요. 대책 없는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을 제시한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지옥길이에 지옥길. 우리 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적은 길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자랑하있어요 똑같이 설교라는 저 역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만 자랑을 해야 돼요. 이 전지한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우리의 개인의 것들 자랑할 수 있는 어떠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 사회에 나타난 현재 모든 문제는 책임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영성으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폐역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에 치유 받으러 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치유는 다른데 가서 받아 받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좋은 기관 많아요. 교회 에왜 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함을 영어로 omnipotent, o m n i 다고 하죠. 우리 전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The Omnipotence of God 어떤 능력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강력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우리 큰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자아의지에 의하여 다행하행하신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나타나신 그의 전 하나님의 장능은 그의 많은 이적들에서 나타난다. 자,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게 될게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죠. 그렇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망각한 철학자들, 이 망각한 신학자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대화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거예요 그게 WCC까지 연결이 된거고 폐역하다 이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1%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99% 이야기해야죠. 왜 그걸 이야기 안해? 그건 잘못된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셔서 하나님이 엄청난 자유의지가 있으신거예요이 불로, 이 폐역한 지구를 불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거죠. 자 창세기 1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창세기 1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기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하시니. 예. 이건 아마도,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라에게. 자, 하나님께는 어떤 제한된 게 없어요. 못 하실 게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구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 3장 8절로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열매들을 맺고, 맺고 아니,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라 생각하지 말라 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눈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또한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낭비를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속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돌을 눌러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하나님의 자유지를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다 행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사역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의 전능이 나타났는데요 자 우리가 저는 이 날을 하루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용. 영어로 용. 그히브리어도 용이죠. 영어로 대이고. 하루를 진짜 하루로 믿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시고. 자,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걸 하루죠. 유대인도 그걸 지키죠.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여기 써져, 써져 있잖아. 큰 소리로? 둘째 날에? 공창, 하늘, 공기. 공창과 공기를 창조하셨다 셋째 날에? 땀, 땀, 바다, 신부. 넷째 날에? 해, 달, 별. 다섯째 날에? 물, 물고기, 물고기, 새. 여섯째 날에? 곤충, 곤충 짐승, 사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창조사역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아멘. 아멘. 인간은 누구에게 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음받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잘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신을 더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요. 그 애국에 그 뭐죠? 열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쵸? 그 재앙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신들을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의 신들을 전멸하는 거예요. 애굽의 열가지 재앙인 그걸 여기 보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지금 심판을 해버렸죠. 마지막에는 뭐? 생명의 권세까지 다루셨잖아요. 그 6월절에 피에 힘입지 않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죠. 그렇죠? 6월절에 피 예수의 피에 힘입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길을 가게되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은 정말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특히 설교를 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이제 주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자, 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죠. 우리 예배소서 1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를 좀 펴주세요. 예배소서 1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또 그의 강력한,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하 따라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그의 능력에 지극히 위대하심이, 위대하심이 것인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역사하게 하사 그를,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지 자, 죽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죽은 뜻하라는게 이제 뭐죠? 헬라어로 네크로스라고 해요. 읽어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격변화를 해서 네크론 읽어볼까요? 시작. 네크론. 네크론. 먼머스로부터는 이, 이, 애기죠 자, 액, 액. 네크론. 엑 네크론. 엑 네크론. 엑 네크론. 네크론. 네크론. 죽음으로부터 여기는 이제 힘을 격변 아우톤. 아우톤. 자, 죽음으로. 부터 글을 하면 아우톤 액 에크론 시작 아우톤 액 에크론 자 일으키셨던 거예요 이게 분사인데 분사 변환인데 보겠습니다 자 일으키다 라는 게 쉽게 써져 있네요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게이로 자 시작 에게이로 자 일으키는 거예요 웨이크 깨우는 거예요 자 분사 형태로 변해서 자 여기는 에게이라스죠 시작 에게이라스, 에게이라스. 에게이라스. 에게이라스. 자다음께 읽어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일으키신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게이라스 아우톤 엑 네크론 시작 에게이라스 아우톤 엑 네크론 다시 한번 시작 에게이라스 아우톤 엑 네크론 여러분이 죽음의 권세에 뭔가 갇혀있는 것 같다면 선포하세요. 말씀으로. 자, 에게라 이 사우트 네크론하고 선포하세요.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전능은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의 부활사건에서 이렇게 나타났죠. 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네요. 어떤 일? 하나님은 죄를 짓, 짓지를 못하세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 두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세요 나타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또한 거짓말을 못하세요 인간은 거짓말을 할수 있죠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고 야고보서에 나와있죠 또한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죠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펴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분,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혈은 불멸하세요. 아멘. 자,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자, 이것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거룩하신 분이죠. 자, 우리가 기도, 기억하는 형용사들이 있죠.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자, 따라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귀오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에 있어이 무한 영혼 불변하세요. 자, 보면 자, 카다시는 구역에 자르다, 구별하다. 호데시는 성별, 분리. 카도시는, 자, 거룩한 성별대. 자, 카도시, 따라해봐요.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카도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이제, 하기야소 하기야소. 하기야소. 하기야소. 하기야소. 하기야소. 하기야소. 하기야소. 거룩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 하기야스모스. 하기야스모스. 하기야스모스. 하기야스모스. 하기야스모스. 그 거룩 성별이고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거룩한 성별된 분리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펴보세요 자, 여왕계시록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여섯 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들어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미어 하더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카도시 또는 하기오스 하기오스 그 하면서 하세요. 앞,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세요. 자,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세요. 저도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하고 하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뭐가 요구돼요? 거룩이 요구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왜? 너무나 우리는 타락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영이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거룩한 거죠. 왜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더럽게 살고 있냐?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면, 성령이 거하신다면 이렇게 더럽게 살 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정말 추잡하고 더럽게 살고 있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여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사실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성령이여 저에게, 따라해령이요 성령이여. 저에게, 저에게,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임하셔서. 저에게 임하셔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멸하여 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멸하여 주시고.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있다면 성령이 여러분이 설령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더러운 일, 더러운 일을 행하고 더러운 걸 가득 채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 뭘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아멘? 아멘. 예수의 영이 있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게 없다라는 증거가 있다면 회개하고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레이기 11장 44절로 4 5절을 보겠습니다. 44절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또한 너희는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기는것으로 스스로를 거룩할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라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간격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무죄를 소유하지도 그리고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렇죠? 로마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펴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울었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합평을 가느니라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감사, 감사할 일 밖에 없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평할 일이 없다니까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 많이 본 거일 거예요. 많이 본 건데 여러분 이 세상은 남을 미워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이 시간에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분이 계신다면 시간에 정말 용서하시고 예, 감사하면 살아가시던 노력하셔야 해요. 세상이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돈이나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기는 세상이 너무 짧다니까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과 하루에 몇 시간이나 보내고 있어요. 그쵸?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의 관심을 쏟는 거. 자돈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기? 여기 가장자리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돈, 권력, 명예, 성, 혈기, 교만, 이생의 자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오이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나 지금 막 떨리는 거예요. 저의 모든 삶을 대변하고 있네, 이 말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요 자, 이게 우리의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이걸 해결하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얼마나 많은 도를 닦고 얼마나 많은 종교가 생겨났어요. 그러나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 도달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냥 누가 오셔야만 했어요? 이 폐역한 죄인들 때문에 누가 오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거 저주예요. 뭐라고 저는 전도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은 폐역한 사람입니다 라고 접근을 해요 최근에는 옛날에는 물론 그랬지만 자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그 사랑을 애매하게 이해를 하면 그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도그 폐역한 속성을 버리지를 못하는다는 거죠 몇십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주인이 본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과 그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예수를 믿는 너희 모두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데 구원받아, no, impossible. 우리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여기에 참 두렵습니다. 저 역시 많은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돈에 대한 의지, 권력에 대한 의지, 명예에 대한 의지, 성, 그 어떤 가정생활, 결혼생활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밖으로 넘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성이 우리가 다른 여자에게, 이성에게 향하거나 동성애랑 엉뚱한 데 향하면 죄인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혈기. 예, 제가 있는 이곳은 더워가지고 혈기를 부릴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비해서 혈기를 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혈기 내는 거. 또 교만한 거. 또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의 감격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안에서 자유로울 뿐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뭔가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자랑은 이제 그리스도만 자랑을 해야 돼요. 인간은 너무나 많은 요즘에는 눈으로 죄를 많이 짓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삼손은 눈을 뽑아버리셨잖아요. 너무 눈으로 죄를 많이 지으니까. 자, 다음에 또한 어떤 교만하기 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곳에서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주인의 삶을 그분께 넘겨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라는 거죠. 자, 은혜. 자, 은혜와 여러분, 그게 뭐죠? 긍유를 아시나요? 차이를? 은혜가 뭐예요? 그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은혜로 받은, 받은 거죠. 긍유를. 마땅히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네. 사건은 그걸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긍유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하사하시는 선물이다. 은혜는 형권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어로는 헨, 헬라어로는 카리스. 다음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은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을 펴겠습니다. 예배서 2장 5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심 가운데 그의 은혜에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그레이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헨. 헬라어로 카리스. 그 카리스 헨 그레이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The Love of God. 읽어볼까요? 시작. The Love of God. 우리가 <웃음> 사랑하면, 자, 여큰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 성경에는 시작. 영어, 영어 성경에는, 성경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자비, 긍율불쌍히 금융, 여김 등으로 번역하였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보면 헷세드가 많이 나와요. 헷세드 저는 헷세드를 기억을 하고 있고, 신약에 보면 엘레오스, 오이크틀모스 어, 스플랑크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라함도 나오는데 헤세드보다 더 이제 깊은 동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짚고 넘어가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믿음 소망 안중에해요 믿음 소망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 소망 이 있는 너희에게에게 사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왔어요. 나타냈어요. 믿음, 소망 없는 사랑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 소망이 없으면 뭐예요? 구원이 없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쵸? 소망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길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내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일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펴보,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여러분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죄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두 계명에 달려있는 이라고 하시더라. 예제우스개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우리보다 높게? 아니요 낮게? 아니요 우리의 몸과 같이 동등한 레벨로 사랑하는게 성경의 모든 것이야 사실은 어, 제가 이 성경을 저는 성경을 이것밖에 몰랐어요 누구를 통해서? 해방신학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결혼한 분한테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감동을 하는거예요 왜? 이게 사실은 성경의 요약인데 그 해방신학자들은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걸 나중에 깨닫고 엄청 회개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마음 끝과 정성 혼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종류는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가 있는데 에로스는 어떤 성적인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필레아는 뭔가? 굉장히 너무 오센틱한 사랑이거든요. 주님과 베드로가 그런 관계였죠. 필레오의 사랑 관계였어요. 자, 그리고 아가페는 어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열한번째 의, 영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righteousness of God. The righteousness of God. 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 싫어하세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제가 어떤 사업하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좀 친해지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외국인이죠. You are sinners! 리페한테 했더니 그분이 아, 자기가 죄인인 건 맞대요. <웃음> 자이게 죄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계속 매일 아침 말씀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다 한데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의가 필요한거예요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그의 모든 피조물 위해 행하시는 공인거죠 저스티스죠 저스티스를 한번 찾아보면 읽어볼까요 여러분 요즘 현대이브리어는 우리 마소라 모음 보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읽어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체데크. 체, 체데크. 체데크. 체데크. 자, 헬라우는 쉽죠? 시작. 디카이오, 디카이오 시네. 시작. 디카이오, 디카이오, 시네. 시네. 디카이오, 시네. 아니, 디카이오 시네. 디카이오 시네. 시네? 예, 시네라고 읽어요. 자, 이 저스티스를 우리는 체데크 또는 디카이오 시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무한히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를 주권적 의지로 행사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심판자인 거예요. 자 죄를 마음껏 지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뭐가 있어요? 지옥. 최후 심판이 있어요. 그걸 명심하시고 죄를 지으세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죄의 삭순 사망이고 예? 자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시, 심판을 받죠.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죠. 그쵸? 특히 이 말은 우리나라의 법조에 계신 분들 명심하세요. 당신들이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법정에 서세요. 자, 다시 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우리가 2장 6절로 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스 2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부예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부예 진노로 하시리라 이거 분명히 나왔는데 여러분, 여러분 좀 힘든 일을 당해도 여러분 절대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복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이 보복을 시행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위험한 거니까 마지막 날 여러분이 심판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도 분명히 여러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목사인 저의 말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죄지으세요 구원받을 자신 있으면 죄지으시라니까요 분내고 멋대로 사세요 세상에 하는 대로 방탕하고 그렇게 사세요 예수 믿는다 면서도 살아보세요. 마지막에 뭐가 있어? 심판이 있어. 지옥의 형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보시면 우리에게 최후 심판이 있어요. 최후 심판이 있는데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행실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최후 심판장에다 까발려질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지을래요? 그래도 악한 행실 하실래요? 자,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 아니하면 이 더러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체대하시고 하나님은 디카하이신에 하시고 저스티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어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러나 그 심판을 받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거룩한 세마포, 흰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자 로마서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자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건 교회에서기 때문에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좀만 다르다면 2단 공격으로 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한국 교회는. 자 인내 자 long suffering of God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long suffering of God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번 참으면 많이 참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77에 49 아예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분내지 말고 아예 참으라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뭐죠?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100년, 1000년 이런 단위로 인내하세요. 자, 가난을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몇, 몇백 년간 참으신 거죠? 400년간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인내하지 않으시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천년 참으신 거예요? 6천 년? 그렇죠. 이걸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이거 말씀이 그 제목을 읽어볼 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내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한 긍일의 연장이다.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한 자들에 대한 인내이다. 자, 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럼 베드로 후서를 한번 펴볼까요? 베드로 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8절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베드로우서 3장 8절 9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념과 천념과 천년과 천년이 하루같으니 한, 한 가지도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뜨게 이르게 하시라.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들이 다 멸망받지 않고 회개에 이르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 뿐이에요. 아멘 응. 예, 그걸 명심하세요. 3장 15절을 볼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그렇게 썼고 예, 다음에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은 예, 예,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 이는 그도 육체이니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2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나마, 인간에게 이렇게, 인내하셔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죠. 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나타내기 위함인데요. 창, 로마서 9장을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에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예비된 그릇들에게,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 자셨다면 어찌 하겠느냐? 예,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가 인내심이 너무 많으신 거고요. 이제 근데 어떤 기한이 찼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기한이 찼어요. 자. 그 심판의 때, 가난한 심판의 때, 그 우리가 가난한 정복 때 어땠는지 상황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은 그때보다 더더 더 타락한 게 지금의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했고, 아마 그때 그 아마 궁창이 퍼머먼트를 통해서 궁창 아래의 물과 위에 물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했고요. 지금, 여러분, 이제, 정말 보셨듯이 오늘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좀 깨닫는 바가 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